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삼촌은 스물다섯 살, 3 7 일곱 살. 아, 그러지 말 안녕. 도현 도현, 도현, 도현이들. 해치,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이렇게 여섯 명이서 또 모이게 됐습니다. 네. 아 아니 그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츠빅톤이 네. 네.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네. 야. 저희, 저희 오늘 뭐 하나요? 낯설어요 네. 지금. 키즈 키즈카페. 네. 카페. 키즈 카페. 어린이 카페입니다. 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예 좋아해요. 살아가죠. 너무 네. 좋아 제가 아이가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제가 잘 돌볼게요. 좋았어요. 아기를 네. <웃음> 보는 게 되게 좋았었는데 <웃음> 네.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네. 쉽지 않다는 거를 한번 느끼고 어떤 점이 쉽지 않으세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그림을 그려주 달라고 해서 한번 그렸더니 아, 네. 한 3시간을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가가에게 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어, 걸 많이 네. 느꼈는데 기대가 됩니다. 어, 오늘의 아이요? 정수빈 오늘의 집도 아니고 오늘의 어퍼라 디지퍼라 위아래 어퍼라 디지퍼라 아래 어퍼라 <놀라> 디지퍼라 <놀라> 아래, 아래. 어, 어, 어 뭐야 이렇게 해서 해서 이게네 잠깐만. 이렇게. 여기. 뭐? 어, 뭐? 그 그거잖아. 올림픽 톤. 그러 올림픽 어? 어, <웃음> 톤이다. <올림픽톤이다. 웃음> 야 뭐야. 야 올림픽 톤. 저희... 저희 절대. 어, 그런 거 없습니다. 올림픽 톤이잖아. 네. 야 뭐. 우리가 이기지 않았어? 우리가 이겼지. 뭐. 우리가 다 이겼지. 아, 근데 이거는 그니까 이기는 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를 찾는 게또 중요하니까. 아. 저희가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뭐 힌트 이런 것도 없나요? 아 저만 1팀인가요? 아, 아 같이 나가나요? 아, 아 저기 보여주면 안 되는 거네요. 여기는 왜 폴라로이드가 있는데 저희는 왜 없죠? 우리가 가위바위를이겼으니다 아뭐야 개인전이 아니에요 팀이 팀, 아, 그래요? 팀. <웃음> 1, 2 팀은 나눈 거는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라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아, <웃음> 자 그러면은 저희의 그쪽에 네. 이 그걸 먼저 보여주시죠. 저희는 어, 퀴즈 카페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종이를 찾아 아이의 이름과 아이의 환심을 살 선물을 개타세요. 아 보물찾기 종이 네. 같은 게 있네. 저희는 그걸로 힌트를 찾는 거고요. 네, 저희는 세 어, 개의 사진 힌트를 보고 오늘의 아이 두 명을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진이 어, 여기는 영화해. 이제 보물찾기 만할수 있고 어, 여기는 아, 아이만 찾을 수 있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그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츠베턴 배턴 배턴 Let's 배턴 배턴 배턴 배턴 원 베트원 베트원 베트원 베트원 베트원 베트원 베 너무 심취해있어서 말걸기가 좀.. <웃음> 너무 심취해있는데? 아니, 팔찌! 팔찌가 있네! 어! 어! 얘 팔찌 있어! 진짜요? 어! 안녕~~ 아 <웃음> 와~~ 팔찌 이쁘다. 아 팔찌 이쁘다, 그치? 볼가 너무 길어. 여기 남겹다. 애기 이름을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메시지를 일단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일단 메시지 찾을 때까지 좀.. 어, 좀 놀까? 나데 <웃음> 이런 볼풀공 있는 거 진짜 어, 오랜만이다 어, 느낌 너무 좋은데? 와 여기 뭐야? 여기 분명히 있겠지? 종이가 있겠지, 있네? <class> <웃음> <thumbnail> 어떻게 병찬이가 쓰러졌어요! 병찬아! 찼다가 죽었구나 아 뭐야 얼음이야 아발 발. 발이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아 정수리랑 팔이랑 다리를 어, 발로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찾아야 되게 땡. 하하땡다어얼른 <웃음> <웃음> <웃음> <멀빡이>. 가자! <웃음> 오 야야야! 네가네가 니가! 네가 네가. 하하하 네가, 네가, 네가, 네가, 네가. <웃음> <웃음> 신기한 거 보여줄까? 짜잔! 안 신기해? <웃음> <웃음> 여섯 살 조카도 할수 있겠다 세개는해죠 <웃음> <웃음> 형! 세개응개는 합시다 오빠 <웃음> <웃음> 이 종이! 이런 종이 못 봤어? 이런 종이? <웃음> 어이 고야아 <웃음> 얼음 <웃음> 형아 불러왔죠 형아 얘들아 뭐좀 건졌니? <웃음> <웃음> 빨리 말해 <웃음> 땡 오케이 땡 땡! 뭐야 <웃음> 이거 뭐지? 때가 아닌데. 어? 아 이거 아기들이 좋아할만하네. 왜 왜? 재미있는데. 아, 어, 어, 어, 어, 어. 저 어떻게 하지? 와. 오오오오오오 야야야 하나 건졌어 하나 건졌어. 어. 얘기해봐. 자 잠만 잠만 말해봐 말해봐. 어! 뭐야? 아이의 이름은 김도하입니다. 헉, 도하야! 야, 저 이거. 아유, 안 돼. 도하, 손. 아, 번쩍! 야, 뭐야? 아, 자고 와. 형. 형. 어? 뭔데? 아, 뭐야? 재밌다, 여기. 아, 진짜 재밌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목 몸이 너무 아프네, 여기. 그러니까 숙이고 있어, 서아 뭐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꽝이네? 자, 얼음 두 개, 꽝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헬륨 풍선은 어디 있어요? 오, 어, 얘발 비슷하지 않아? 아, 좀더 애기해야 돼요. 얘가 이좀 통통한 거 보니까 얘가 이일같은 거. 혹시 너 어른이는 진거야. 네 이름이 얼음은 아니지? 형 가만히 있어야 얼음 지금 몇 개를 해오는 거예요 형? 얼음, 얼음. 나 얼음밖에 없어. 아메리카노로 바꿔먹을게. 근데 볼 골풀장이 있잖아. <웃음> 볼풀장 좋아하는 거 보니까 얘인 음. 거 같은데. 음. 그치? 맞아, 맞아. 아, 뭐. 아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우와. 아 그런 거형 음. 계속 어, 얘가 어, 여기 있었으니까. 오, 음. 어, 야또 찾았어, 또 찾았어. 모래모래아 꽝이래. 뭐해? 엄마랑 돌아다니까? 아, 알겠어. 그럼 갈게. 도하야, 도하. 엄마. 엄마. <웃음> 엄마. 도하. 엄마. 엄마. <웃음> 도하. 엄마. 엄마. <웃음> 엄마. 엄마. 엄마. 아이 귀여워. <웃음> 도하! 엄마! 오히려 내가 놀고 싶은데? 와, 마음에 드네. 너 이름이 도하야? 이 아기가 계속 볼 표정이 있는 거 보니 도하도 저도화 도하 저기 있다. 허도화 허도하! 흐야! <웃음> <웃음> <웃음> 히야, 도하, 히야, 도하 히야, 아, 아, 그. 도하. 히야 히야 야 아구 히야 야야 아. 이렇게 놀다 이런 데 있다고 또 전자레인지 냉장고 없네 <웃음> 찬이형 이상해 찬이형좀 이상해 야 히야. 으쌰. 어, 찬양 좀이상가아니까하 <웃음> 도하. 야, 니하 <도하>. 토하. <웃음> <웃음> yeah. 야, 하 야, 하 야, 하 야, 토 야, 토하. 야, 토 야, 어하 야, 토하. 야, 토하. 꽝이야 꽝, 꽝. 응, 도하가 도와네. 누굴까? 어? 왜 갑자기 얘를 볼까? 도하가 누굴까 아닐까? 형도 도시거든? 맞아 <웃음> 도시야 도시 도하야? 아니? 야중하지 외자니? 아니 네 김도하야 아 김도하구나? 도화면은 여자일 수도 있어. 여자도 네, 아닌데. 어, 여자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남자애, 남자애. 아. 그래. 남자애남자애 아. 그래. 야. 그럼 도화가 누굴까? 도화가 누굴까? 어? 누구 누구 누구? 흰옷 입은 여기 흰옷 입은 맞지? 맞지. 삼촌 맞지. 삼촌이 맞혔지. 삼촌이 맞혔지겠지. 삼촌이 맞췄다. 도화지노! 도하야도하야도가 누구예요? 몰라요? 도도야 아, 배고파? 차피피뱅 했네. 이쁜 거 했네 머리?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게 어, 찾았어! 어! 고마워! 고마워 뭐야? 너무 잘했어요! 최고다! 최고! 오, 오모, 오모, 저기 갈까? 어, 가. 간택 받았다. 어, 저희 가자. 간택 받았다. 저희 가자. 놀러 가자, <웃음> 놀러 가자. 에이 삼촌, 삼촌. <웃음> 친구 있어, 친구. 페이 <웃음> 머스크시다. 옥수수도 있네. 뭐가 좋아? 예, 승식이 형. 간택했어. 카트? 어, 예, 승식이 형태 지금 약간. 카트. 저기 오오. 저기 있는데. 오, 갈까? 오오.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건 들어가 볼까? 이 삼촌들이랑 형아랑 놀아볼까? 거기 중에서 뭐 목걸이는 없었어? 음. 목걸이 없었어? 목걸이 없어? 여기 한번 있어. 너 뭔가 머릿결이 되게 좋구나. 너 아니야? 어 잠깐만 꼈어요. 어! 오케이! 어,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후. 좋아! 아이의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김! 도현! 도현! 도현. 도현아. 오, 도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어 도현이 싹 봤네? 딱 봤네 이렇게 도현이 몇 살이야? 몇 살? 네 살? 아 도현이 맞구나! 네, 네 살이에요? 요 <놀랬을> 그럼 <nope> <웃음> 이 노래. 안 되지,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도연도 <웃음> 어린이들 이로 올게요. 우리 어린이들, 저 엄마 따요선 준다. 네. <S> 어. <S> <s> 자 이름이 뭐야? 왜. 도연이. 왜. 도연. 아, 도연. 도하였어? 도야 음 잘생긴 음 삼촌이었다 손에 이렇게 껴주면안날아가잖아 도현아, 삼촌은 호이무사야 그렇대 자, 우리 자기소개 해볼까? 도현이 마침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도현이 자기. 몇 살? 도현이 몇 살이에요? 네살 삼촌은 25살 47살 제애 표정 봤어?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IST 네. 소속 가수 삼촌은 하고요. 7살 도현이는 뭐가 제일 좋아? 니가 니가 엄마랑손 대볼까? 정확하게 맞 a Nga. 잡겠다 도화가 찬이 놀아주는 것 같은데? g a 거 g 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어 g 어, 어때 하늘 하늘에 나는 기분이야? 또 안. 돼. 또 해봐. 알았어. 한자 노래 불러. 하늘에 을 맘껏 날고 싶어라. <우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또 해. 백번 <100번> 해야 돼. <목소리> 알지. <목소리> 하늘에 맘껏 <마음껏 목소리> 날고 싶어라. 아이고. 자 안전벨트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슈. 슈. 도둑?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이. 도둑이. 도둑 맞춰야 돼요. 시우 삼촌 저도요 시우. 저기 왜? 날려봐. 저 풍선 잡아달래. 어. 아 미야 삼촌이 가능한 게 있고 안가는한게 있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열차 타러 갑시다. 다음 아 열차? 형아 목 맡아 래 아, 다리발리야! 이고 이거 좋아? 아만 타시면 안 되고요. 아기들만 태워야 어? 돼. 어? 승신이 형, 머리 아. 조심해. 타이어! 우와 간다! 와 이거 신기하다. 와, 여기다 신기해. 타이어 나. 안녕! 다이대연이다이대연이 타이어! 바이바이 바이이바이이아니이 아니. 도이 도이 도이 도이. 요 아, 아, 아 승승이 아. 형 좋아한다. 오구오오 <웃음> 아, 나, 되게 아 봐. 자, 도와. 도와게 봐 봐. 도야 봐. 카메라가 찍네. 여기까? 자, 이거 봐 봐. 자라난. 인사해. 안녕. 안녕히 세요 안녕. 하나, 둘.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어 잠시만 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올 우후! 우올라후 우후! 우후! 우 올라 올라후 우후! 우후! 자. 후 우후! 우후! 연아올라우 올라 후우요 우후! 우후! 우 우후! 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아후우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 삼촌들도 까 삼촌들? 삼촌이다. 안녕. 형 <웃음> 힘들지? <웃음> 아기들도 계속 안고 있으면 무겁거든 근데 지금 형 엄청 좋아해요. <웃음> 형을 제일 좋아해. 요간택 <웃음> 받았어. 어. 삼촌이 나도 뭐 땀이 나네. 좋아해주면 음. 안아주겠는데 선택을 못 받았어. <웃음> <웃음> 엄마한 가자. 아, 우리 엄마한 가자. 아, 애기들 너무 어려워. <웃음> 아, 애기들 대하는 거 너무 어려워. 우리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나를 엄마 속 많이 썩였는데, 아, 반성하게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 아빠는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때요, 이제? 어머님 어머님께 좀 감사해요. 이 충분히 감사하고 있었는데 표도 합시다. 어, <놀람> 자, 다 입었죠? 아, 감사었다 신기해 보이나보다 비행기 <놀람> <웃음> 어허. 생선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야채 네, 먹어야 돼요? 새우 먹어 새우 먹어 이제 가짜 새우 가짜 새우야? 가안지 예, 네얘 지금 2021년생인가? 20년생인가? 그렇겠죠? 20년생, 아니 21년생일 것 같아요. 와, 2020년이야? 2020년에도 애기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멈춰 멈춰. 멈춰. <웃음> 아, 오징어를 먹고 싶다. 이거 다 어. 도현이가 자른 거야. 야, 저번네 <웃음> 도현이가 야, 여기 맛집에타성 타이 타이거새우타이거우 여기 매화도 있고 여기, 대화도 있고, 여기, 대화도 있고, 여기 그리고, 야, 맛집이네. 막, 치킨도 잘나왔더라. 어. 아. 도현이 참쉽지가 않네요. 예, 보고 있었지. 와. 방송을 안 해. 응. 어, 오고 있잖아. 야, 오고 오, 야, 조금씩 가고 있어. 조금씩 오고 있어 아, 야. 야. 를, 를, 를, 를, 를. 이거 흔힐런. 살 떨리는데. 아, 긴장되는 순간. <웃음> <웃음> 가는회목마처럼 슈퍼맨이 짱이야 주는 거예요. 어 마음을 담은 인형을. 아 부끄러워. 아, 잘했어. 잘했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 슈퍼맨 많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도화도 한번 해보자. 도화 예상해 보면 네. 전생식경입니다아나 아, 아, 봤어. 수 있죠. 도화야, 일로. 도화야, 베지플레스야 허허 시켜. 야, 우리 인상이 험악하게 생겨서 그래. 이 있죠. 이분 제일 처음 엄마라고 불렀나요? 오? 시대에... 저요? 아, 엄마라 했어? 나 엄마라고 했어? 맞다 도하. 엄마. 엄마.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아 귀여워.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또 엄마 아빠가 정해졌어요. 아, 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집으로 넘어가서 또 함께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ext 네. pickon. 네. 우. 마트 마트. 어이어이 오. 그러면은, 뭐. 불고기? 로 불고기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아기다지